이게 S가 주어라는 거 알고 계시? 이제 주어 왔어요 그럼 여기 동사가 됩니다 이렇게 S고요. 주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 없어요. 뭐가 붙어서 나오겠죠. 어쨌든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 뒤에 이 형식도 오 형식까지 형용사가 뭐 나오든 목적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상관없죠. 그다음에 여기 콤마를 쳐줘요. 그리고 동사 해놓고 이렇게 주어. 무무릎어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잘 와봐요. 부가용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주가 의문문. 왜 의문문이란 말씀 쓰냐면, 물음표가 나왔으니까, 의문문이. 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무슨 어순이다? 평소문 어순이다. 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앞에는 평소문 어순이다. 자, 쪼그랗게 썼어. 아래는. 앞에는 평소문 어순이다. 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가 무슨 어순이다? 의문문 어순이다. 의문문은 보통 동사주어나 그지? 어, 오케 그래서 여기가 의문문 어순이다. 작게 쓴다. 동사주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형사문인 거예요. 근데 동사주를한번더 썼어. 이건 어떤 의미로이야 부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조하거나 아니면 확인이야, 확인. 너밥 먹었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너밥 먹었지? 어? 그렇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확인, 확인. 뭐 해볼까요? 너밥 먹었지? 한번 해볼게. 너밥먹어지 해봐. 유, 유, 오, 그치, 유, 너. 밥 먹었지? 너 에잇, 그지? 어? 너 식사했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어. 먹었지? 뭐, 이러 뭐, 저녁 먹었지? 디너 여기다 이제 뭐, 헤드를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어. 그럼 이걸 끝나는 게 아니야. 어? 너 저녁 먹었지?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뒤에다가 동사조를로한번더 써줘요. 어떻게 써주는지 봐봐요. 이거 둘다 일반 동사잖아요. 이렇게 써주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라고 했죠 내항은 내항끼리 일치시켜주고 외항은 외항끼리 일치시켜주다 그래서 내항, 외항을 일치시키는 부가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일치시켜주냐? 몇 가지를 일치시켜야 돼 특히 자, 주어 봐봐. 주어 일치하죠? 주어는 100% 해야 돼요. 100% 이해에돼자 여기서 그 다음에 동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동사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주어는 주어, 내항은 내항끼리 내양은 내양끼리 일치시켜준다. 외양은 외양끼리 일치시켜준다. 이게 외양이잖아. 맞아? 자, 그러면, 어, 만약에 여기가, 자, 자, 만약에 여기가 타잔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타잔이 나왔으면 여기는 뭐라고 써준다? 타잔이라고 써주는 게 아니라 선진한 수 남성이니까 희라고 써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뭐가 나온다면? 대명사. 알겠어? 주어는 대명사로만 써준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기로 가봐. 다른 거 주의할 게 하나도 없고요 동사끼리 맞춰주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요두 번째가 조동사가 있고요 조동사. 간단하게 얘기해서 캔 같은 거, 이런 거, 조동사. 윌 같은 거, 이런 거. 많죠? 어,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동사예요 이렇게 나눌 네. 수있어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맞추는다 했으니까 여기도 네.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비동사가 나오겠지. 여기도 비동사가 나와야 돼. 여기도 뭐가 나오겠니? 여기도 조동사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여기도 뭐가 나오겠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일반 동사일 때 그냥 일반 동사를 써주냐 아니야. 이때는 바로 뭘써줬냐냐 주나, 거나아 뒤를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걸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또한 가지 봐야 될게 뭐냐면, 만약에 일반 동사가, 여기서 일반 동사가 나왔어. 그럼 당 여기에 뭐가 나온 거야? 분화세 주인말 너무 쥬. 됐지? 어, 긍정일 때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doesn't. 여기는 didn't.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긍정이, 여기가 부정이 때 어떻게 될까? 앞이 부정이면 뒤에가 또 긍정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DONE, d e s n t 이거는 리듬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얘네들이 어! 부정인 거야 이렇게. 여기가 부정이 되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 어 긍정으로 써야 된다. 긍정. 이렇게 되면 여기는 긍정이다. 긍정 어떻게 써야지? 어? d 두. 또는 뭐? d e s n t 또는 뭐? d i d n t 라고 써야 줘 된다. 기게긍정 이해됐어? 어? 일반 동사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어, 여기는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긍정이면 좀 아까 있어.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부정이라고 그랬어. 여기가 부정이면 뒤에가 동사 뒤에가 긍정이래야 돼. 주의해야 될부분이 동사는 동사끼리 맞춰주되, 자, 어디가 앞이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긍정. 앞이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이라고 써줍니다. 그다음에 주어는 주어끼리 맞춰주되. 뒤에 있는 주어는 반드시 대명서를 사용한다. 알겠죠? 명사 묻습니다. 제인이었어제인 그럼 여기, 슛잔이었어 그러면 c 라고 써줘야 되나? 요거 주의해야 돼. 그 네, 다음에 또, 내양 내항, 내양끼리, 외양 내양끼리. 이 내양끼리 맞춰줄 때 되게 중요한 게 또, 뭘 일치시켜야 돼요? 어, 시제 시제. 여기 동트 나왔는데, 여기 만약에 뒤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여기 만약에 캔이 나왔는데, 여기에 캔이 나왔는데, 여기 어 쿠든 그 트나면안돼캔 나시 나와야지 얘가 어? 어 그런 식인 거야 알겠죠? 부가의문은또 뭐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야 내가 한 말이 옳지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라랬죠그죠 그러니까 봐봐 야나 학생이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나 학생 맞아 그지? I am a student. 너희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가의 공부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나와야 되고, 여기 I am. 틀렸죠? 네. 그렇죠? 뭐가 나와야 돼요? AM이. I get it? 어, 어 똑같아. 어, 너 학생이지? 그렇지? 그렇지 않냐? You are, are, didn't. 뭘 써? 이게 aren't, a r 써야 되겠죠? aren't, aren't you 라고 써야지. 이게, yeah. 어, 이런 식으로 써야지. 조동사. 야, 너 수영할 수 있지? 너 수영할 수 있잖아. 어? You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지? 그럼 뭐라고 써야 되냐 Can't. Can't 쓰고, you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어? 그 형식. 어렵지 않죠? 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다시 한 번. 어, 내양, 외양을 일치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다. 부가의 문문은. 부가의 문은 왜 쓰느냐? 뭔가 강조하고 확인할 때 쓴다. 내항 내항끼리, 동사와 동사끼리 맞춰줄 때 앞이 긍정이면 뒤는 부정이다. 자, 종류는 세 가지다. 비동사, 도 동사, 일반 동사.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분 그거에 바로 뭐야?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어? 어, 여기가 만약에 이지였으면 이진트 써주면 돼요. 여기가 이진트면 여기 이지 쓰면 되는 거고. 이해가지어 일반 동사일 때만 주의하자. 일반 동사일 때 뭐니까? 그렇죠. 일반 동사일 때는 이렇게 긍정으로 나왔을 때 여기는 도금트나더사트디 뒤는 세개 중에 하나만 써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더운지더운지더운가 나오시면 바로 긍정으로 써야 되니까 두나 더진나티딛써 줘야 되니다 여기 핵심이야 그다음에 자, 자, 자, 이제 이걸 끝이 아니야 특수한 부가의 문이 또 있습니다 특수한 부가의 문이 뭐가 있냐면 자, 명령문의 부가의 문이 있어요 명령문의 부가의 문, 문은 자, 창문 열어! Open the door. 창문 열어 Open t h open the door 이렇게 써볼까요? 창문 열어쓸까요 명령문인데 자 이거 생략됐잖아 이거 생략돼서 이게 명령문이라고 해요 이건 명령문이 나왔어요 이때 부가의문은 반드시 원류를 써줍니다 원류 이렇게 돼요 창문 열어주시겠어요? 그지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청유문의부가의문이라는 것도 있다 청유문 뭐뭐 합시다 청유문이야 이게 뭐뭐 합시다 그래서 청유문이 부가 의문문은좀 특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렛츠로 시작하는 게 청유문의 부가 의문이에요 렛츠로 시작합니다. 여기는 뭐야? 오픈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원형으로 시작했다. 렛츠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Let you, 어 uh, let you dance. 춤춥시다. 그럴까요? s h a l l 를 써줘요. s h e 샤오미알아어청기문의 부가연물 샤오미리알아듬어이거뭐 어? 부가연물 그쵸 다된 거. 너희들이 공이 나와 는 거면 연락해 주면 돼 어?